무그거에 어, <the> 물에서 니까또 바로, 연결해. 바로 일단 정거는 어, 나까지 하고 나까지 풀로 약은다접다 네, 앞에 v c 제작 그대로 들어야 되니까. 일단 눕지 말고 안압 지금 안압 미아서 아 여기서 몸을 더아 근데 그러 미끄러질 것 같았어 나 고개를 너무 많이 쳤어 고기 치고 또 고개 쳐 삼면탕 <웃음> <웃음> <웃음> 몸을 가눌 <감을> 수가 없어. <웃음> 땅에서 하다 물에서 적응이 안 돼. 우리가 무슨 우리가 하는 우리가 교차하는 건빡 해야 되는데 그래. 네, 그래. 네. 음, 알지 어? 이거 이나이 이 느낌 진짜 싫어. 이거 이거 비올 때. 어 알아 알아. 신발 알지 알지. <웃음> 학생 때 비올 때 이거 신발이었어. <웃음> 아, 이제 알았어. 네, 이제 몇안 지금 멤다 했거든요? 가면서 이렇게 는데 아, 아, 아, 이렇게 짚고 있다가 이렇게 뿌리지는 거 같아. 5, 6, 7, 8, 1, 2, 3, 4. 근데 거기가 <웃음> 좀 계속 밀려가지고 아, 제가. 진짜로? 라에서출 때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<목소리> 앞으로 이제 일반 무대에서 무대 <목소리>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하고다고하셨습니다 귓가에 빠소리만펌 마셨는데 댄서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. 네,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. 댄서. 특히 이제 무용수분들이 아, 너무 고생하셨잖아요. 네. 네. 블랙선으로 아.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네.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해보니까 정말 음. 땅에서 할 때가 세상 좋았구나. 음. 아, 나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어,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시고 또 오늘 출연 에서 많이 고생해주셨습니다. 뒤의 어. 배경 보니까 진짜 너무 영화에 나올 것처럼 너무 이쁘더라고요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니다 음. 몰과 짓어요 가겠습니다 집으 라플레시아 같냐? 여기 라플레시아는 좀 등급이 높은 생물 아니가 라플레시아는 <웃음> 그진나 끝판왕이지. 두박초, 냄새고, 라플레시아. 지민 쪽으로 모자를 던지려고 하거든요. 근데 아 지민이 동사 안 겹치게 모자를 앞으로 던지려고. 탁탁탁탁탁 따단 따, 따 하면서 날 지민 쪽으로 모션 음 취하면서 카메라 음 아예 앞쪽으로 안 걸리게 안 떨어지게. 나, 해, 나 발로 차지 말고 모자 던질까요? 그럼 나도. 받 아. 받는 건 아니죠. <웃음> <웃음> 그 <웃음> 여기 너너 파트 때 이쪽. 알기이쪽 넘어가요. 이 사람들은 카메라 뒤로 이쪽으로 하는 게더 나을 그렇지, 것 그렇지 이렇게, 이렇게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oh, like yeah, <차가워> 바로 가! 한골 좀만 지들었어 지금 어. 수가없거 뭔가 틀린 거 같다. 음. 저기 하고 있는 것 음. 어. <웃음> 맞지, 사실 음. 우리는 음. 틀렸어. 음. 우리는 한 수가 없는 게 틀린 여보도? 거지. 아 어, 아니 요사람이맞아 근데 힘이 없어. 거기가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가 아미를 아미! 네. 아미! 아 정말 어,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 인사드리고 싶고 어, 사실 올한해 BTS 포포트에 정말 편안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어, 어, 네,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음악을 항상 사랑해주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글을 좀 읽었는데 아미들의 눈에는내인것 같아요 도가시나 시고 미치기 직전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. 저희, 어 이렇게 또 아미 여러분들 분구된티즌 인기상을 받게 되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, 어, 받기 힘든 상이라고 봅니다. 저도 저 뒤에 있는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, 어 뭐, 세상에 이는 초콜릿 공장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미들이 너무 잘 컸네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어, 사실 저희가, 처음으로 부르가에서앨범처음이었기때사이 상을 다시 받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 큰게있고 그리고 다시 이 상을 받는 것에 아미엄나게 도답하는 느낌이 서너무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 가수를 하면서 가장 뿌듯하다고 느끼는 점중 하나가 이제 저희 곡을 듣고 많은 분들이 힘을 낼때 힘을 낼수 있을 때 위로를 받을 때 그때 가장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위해서 많은 힘을 받는 게 많은, 많은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, 사실 올해 저희가 지금 팬분들의 앞에 보지 못하고 못 빼고 지금 공연을 한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. 많은 다른 아티스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참 무서웠던 게 어, 어느 순간 그래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영어에 익숙해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보고 주라고요.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볼수 없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없고 다할 수 없고 안을 수 없어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다 닿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이나마이트와 그리고 이번에 n 비를 통해서도 확인 했어요. 언젠가 본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고 저희와 함께 같이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올한해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야, 여한 인기가 으면 하나 더 왔습니다. 그니까, 윤기야, 기리 하나 오고 왔어. 아, 윤기야, 이상한 표정 하지 말고 빨리 나왔자. 아, 아, oh, 오, 이게. 아, 여러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저고생했습니다 네. 아, 사실 이런 날에는 참 아미 여러분들 앞에 모셔두고 네, 네. 우리가 이 기쁘게 이렇게 서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긴 한것 같아요. 우려했던 것만큼 되게 오. 아쉬운 것 같아요. 재작년에 그랬었거든요. 앨범상 다시 받으면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받고 올해 또받습니다 여러분.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어,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스케줄도 최선을 다하서 어, 이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합시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수고하 잘하자! 수고하자 잘하자! 아니요, 오늘은 멜론 이행 시주세요 멜! 아, 멜론에서!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!